안녕하십니까 10월 4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모두 2%대 이상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 유지했었으나 3.6% 정도로 떨어지면서 증시가 힘을 얻었습니다. 대형주들도 크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알파벳과 애플도 3%대 이상 상승하였고 아마존도 2.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인도되면서 주가가 주저앉았네요 유가는 500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이 예상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는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계획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인상 영향이 반영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네요. 글로벌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로서 인플레이션을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0%, 매도 50%로 매수와 매도가 동률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과 매도 쪽 방향은 알 수가 없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만천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0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000포인트에서 지지성이 무너진다면 연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4일 금일 주요 경제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구인인직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124만명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보다 감소한 1,078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